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웃음> 아, 자 오늘은 가방 브랜드 추천 편인데요 요청이 굉장히 많았으나 제가 사실 남자 가방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뒤져보고 내 남자친구가 만약에 어, 데이트할 때 들고 나면 좋을 것 같아 싶은 가방들 브랜드를 추려봤어요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생소한 브랜드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추천하는 가방 브랜드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자첫 번째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마지엄 타이틀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 단정합니다 가격대가 엄청 싸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뭔가 중간대의 가격을 형성하면서 만듦새나 되게 깔끔한 스타일로 추천드리기는 해요 백팩류도 굉장히 예뻤지만 특히나 이러너스백 이렇게 크로스 백으로 매는 게 겨울용은 약간 패디드된 느낌으로도 나오는데 그게 너무 뽀짝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캐주얼한 무드 미니멀한 무드에도 왔다 갔다 하시기 좋은 가방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또 이런 스타 스타일의 가방이 있는데 만약에 크로스백을 잘 안하시고 그냥 에코백 평소에 많이 드셨다면 이런 스타일도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자 다음은 스위치의 시티보이라는 가방 라인이에요 여기도 굉장히 깔끔 단정한 맛이 느껴지는 브랜드였어요 여기서는 백팩류가 좀 다양한 스타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작은 포켓 디테일 뭐 이런거에 따라서 취향이 많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깔끔 하신다면 데이팩 001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가 낭랑하게 났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럭색 001번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투웨이 럭색이 저는 굉장히 이쁘게 봤는데 크로스로 매도 괜찮은 것과 어, 어, 이렇게 백팩으로 매도 이쁜 디자인? 그래서 만약에 활용도가 좋은 제품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도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되게 유명한 브랜드죠. 월트와일 무브먼트인데요. 여기 제품은 진짜 말해서 뭐예요 대표적인 피어스백. 뭔가 모양이 동글동글하니 귀엽 포착해요. 그래서 조금 유니크한 스타일의 백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는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액티비티 백도 인기가 많은 걸로 아는데 확실히 이런 크로스팅 스트링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의 힙한 무드가 느껴지는 가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스트럴 백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에코백보다는 조금 더 난성미가 느껴지는 사이즈감도 사이드감이고 뭔가 들고 다니는 거 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 브랜드도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블링코브. 저희 궁집자님이 실제로 들고 다니는 브랜드인데 가격대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도 다양한 디자인의 백팩들을 볼수 있는데 가격대가 10만원 후반대에서 20만원 중반대까지. 쉽게 구매하세요. 막 이런 가격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 로고, 저 요망한 로고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저희 궁집자는. 저 요망한. 작디작은 로고 <웃음> 그리고 평소 워크웨어나 클래식 무드를 즐기는 저희 궁집자님께서는 요 음. 모델을 구매를 해서 들고 다니시는데요 잘 묻더라고요 그래서 백팩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가방도 들어도 이쁘다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로우 로우 쪽 가격대를 낮춰서 준비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10만원대가 넘지 않도록! 여기도 다양한 백팩들이 있는데, 특히 저는 이렇게 스트링을 이렇게 쪼여 묶는 이 대표적인 시그니처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좀더 뽀짝한 백팩도 팔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토트도 팔아요. 다음은 MMO 가든. 이 브랜드를 본지는 좀 오래됐으나, 이 컨텐츠가 준비되는 데까지 어, 과정이 좀 길어졌죠. 이 브랜드 또한 시그니처 백팩 모양이 정말 뽀짝하고 유니크해요. 가격대도 10만원 이하고 컬러도 조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유니크한 요 한 컬러 포인트 백백을 찾으신다 하신다면 m m 가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좀 무드가 다른 느낌이에요. 카네이테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는 좀 친환경적인 브랜드예요. 그래서 가방들이 유니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깔끔한 스타일의 백팩도 있고 좀더 포켓이 많이 달린 백팩도 있고요. 뭐 크로스백, 럭색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올리브 계열 이런 컬러가 조금 취향이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워크웨어 무드에다가 딱 이렇게 들어주는 굉장히 것 같더라고요. 다음 브랜드는 레인스 덴마크 브랜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가방 하나를 사보고 싶기는 했어요 뭔가 소재적으로 일단 방수 기능이 되기 때문에 튼튼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다양한 디자인도 나오는데 유니크함이 조금 있어요 딱 봤을 때 매트한 절제되어 있는 각짐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회사원분들이 이런 걸 내주면 저는 회사원 무게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미니멀하면서 포인트가 돼 자, 다음 브랜드는 트루아라는 브랜드인데요. 여성 가방이 좀더 많은 브랜드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요즘 뭐 여자, 남자, 구분지게뭐 따로 있나요? 제품들 중요 제품 빅 사이즈가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가격이 뜨헉 하실 수 있는 가격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사용된 가죽이며 컬러감이며 퀄리티는 진짜 좋긴 하거든요. 요 제품과 트럭백 또한 남자분들께서 들어도 굉장히 이쁠 것 같더라고요 에코백을 들고 다니신데 아! 이스타일의 에코백이 마음에 들긴 하지만 조금 더 분해나는 좀더 비싼 에코백 느낌? <웃음> 프로아에서는 이렇게 미니멀한 느낌의 가방도 있지만 조금 더 백팩류 조금 캠핑 마이브가 나는 백팩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품절도 자주 되는 만큼 조금 즐거운 무드? 좀 위트 있는 상품의 백팩을 찾고 계신다면 프로아 한번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은 해칭룸 해칭룸은 가방만 하는 브랜드는 아니에요 의류도 하는데 이들이 만드는 감각적인 가방들이 굉장히 인기 많더라고요 좀 큼직한 사이즈의 크로스백들이 나온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모드를 즐기신다면 여기도 한번 찾아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순서도 너무 빨리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스토커 <웃음>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뒤져서 찾아본 괜찮은 남자 가방 브랜드 추천 편이었어요. 가방 제품의 경우 평소 스타일이나 이런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추천을 드려도 막 이거 사세요 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스타일의 가방 브랜드들을 추려와봤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브랜드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열심히 뒤져서 컨텐츠 준비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가방 가방